두번 문제 풀때1 더하기 일은 <웃음> 아 창문이었나 아이 더하기 일은 진짜 뭐지 기욤인가 <웃음> 남자가 섹시해 보이는 순간 대표적으로 어느 게 있을까요 가슴 근육, 짧은 탄식 일할 때 이렇게 후진할 때뭐 하나 불고 아그주자권주자권주자권자첫 어, 어. 번째입니다 술에 약간 취해 조금은 고독한 듯 고개를 떨구고 술잔을 바라볼 때 정말로 섹시한가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웃음> 잠깐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어우 난안 섹시한 거 보지 모르겠어. <웃음> 이상해. 그냥 좀 불쌍해 보여. 삶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게 왜 섹시하죠? 그냥 아이코 중독자. 난 청정 맞다 생각해. 내가 술안 먹어서 그런가? 이거죠. 이 남자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 <웃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술에 취한 거 자체가 안 섹시합니다. 눈 빨개지면서 울 때. <웃음> 아 좋아요. <웃음> 다 울려 버릴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음아 이거 대표적인 짤 아시죠? 박보검 님이 렇게 울어요 너 시뻘기지면서 막그 사슴 같은 눈망으로 아 당신을 바라보면서 유진아 오늘 자고 가도 돼? 약간 그런 거네요 무방비할 때음 강해 보이던 남자가 갑자기 무방비해져서 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 마치 나한테 이렇게 모든 걸 보여주는 모습이잖아 아 이거는 섹시한 거보다는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냥 그거 아니야 섹시보다는 귀여운데 잡아먹고 싶은 그런 거? 대신에 안올것 같은 사람이 울어야 되는 거 알죠? 반전 매력이죠! 자고 일어나서 목소리 잠겼을 때오나 이거 진짜 좋아해요 이건 섹스 인정!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서 목소리 잠겼을 때 전화하면 그거 진짜 미쳐요 여, 여, 여, 여보세요... 아 이건 좀 바보같은데 <웃음> <웃음> 어,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웃음> 섹시해요? 안 섹시해요 <웃음> 왜 실망하는 거야? 섹시한 이유는 평소에 이렇게 목소리가 있다가 더 낮아지면 은 사람이 좀 진지해 보이고 진짜. 섹시해 보이고 비몽사몽한 그 상태에서 나는 목소리가 절 자극시켜요. 어. 너무 섹시해. 섹시 포인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력 포인트인데 남자가 하면 섹시함을 느끼는 거죠. 그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섹시한 거지. 나는 이거 모르겠어. 내가 더 낮을 것 같아. 목소리. 그럼 진짜 제대로 해볼게. 응. 일어났어? 제대로 한거 맞아? <웃음> 다시 한번 기울여줄게. n g o o d morning. Good morning. 거 o o d 거 o r n 아 n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 o o 이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근육 r n i n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장물이도 없고 힘줄도 없고 메탈 시계도 아니에요 어른의 향기가 나는 거죠. 막 향수 냄새도 어른 냄새가 날것 아 같고 스킨도 막 어른 어, 것일 어, 것, 어, 어. 것 같고 면도도 막할것 같고 옷 소매를 걷는데 왠지 내옷 속을 들춰보는것 같고 뭐 그런 망상까지나겠나 아, 어, 어. <웃음> 나는 이거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난 플러스 만을 한다면 하얀 사람 피줄 색깔이 보이게 수학 문제 풀때나 이거 나 이거 들어본 적 있어 갑자기 수학 문제를 푸는데 왠지 내 인생 복잡한 회로도 풀어줄 것 같고 1 더하기 1은 이런... 아, 창문이었나? 아이2기 2은 진짜 뭐지? 귀욤움인가 그런 느낌이지? 뭔가 되게 집중하고 해체 찡그린 미간 뭐 그런 거? 아, 이런 느낌 어때요? 숲 푸는데 쉬정 문제를 알려줘요 어려운 문제를 알려줘 어, 주주야 하면서 안경 쓰고 집중해서 알려주는 옆에서 보는 딱그 장면 있잖아요 딱 봤어 근데 얘는 이걸 보고 다 알려줘 있는 거예요 그 장면 설레지 어.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어. 술 먹을 때도 옆에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하나도 안 섹시해요 음. 그냥 뭐 공부 잘하는구나 문투리기대 <웃음> 이거 약간 너무 마, 만화 아니에요 뭔지 알죠 창틀이 이러고 있잖아 아 맞아 아 사카모토 군 사카모토 군입니다만 <웃음> 어, 진짜 별론데요 이거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우 다리 꼬아야 돼요 이게 포인트야 어 왔어. 안 섹시해요 여러분? 저는 안 섹시해요. 문틀에 길에 서있는데 섹시한 사람은 진짜 타고난 사람이라 생각해 음. 보통 10명 중에 8명은 하나도 안 섹시할 것 같아요. 맞죠. 맞죠. 어. 자기에 대해서 포스가 나는 사람은 뭘 해도 섹시하거든요. 맞아.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별로 섹시하지 않아요. 이게 섹시해 보이면 그냥 그사람한그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렇긴 해요. <웃음> 시계, 넥타이 풀때 이거는 근데 이거 있어. 못 참겠다는 듯이 풀어야 돼 아니면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거 넥타이 알죠? 약간 드라마에서 많이 보내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어우 싫어요 <웃음> 이렇게 해서 살짝 고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 풀어주고 다시 <웃음> 김미서 아, 김비자가왜 그럴까? 시계랑 늑대를 푼다. 뭔가 답답한 상황이 있다는 거. 어, 그게 보통 일을 한다거나 뭔가 할 때잖아. 거기서 이제 섹시함을 탁느끼는 거지. 이거는 남자가 멋있는 사람이라면 근무 딱 끝내고, 딱 퇴근하고, 시계 늑대를 풀고, 샤워하러 들어갈 때. 어, 좋아요. 아, 죄송해요. 아유, 조, 아, 자, 자중해 아, 아. 아, 이건 좀 섹시해요. 이것도 약간 의른의 향기죠. 자, 머리를 쓸어 올릴 때. 어. 공감하시죠? 아, 공감하죠. 근데 이 머리 쓸어 넘길 때이 포인트는 잘 생겨야 돼. <웃음> <웃음> 좀잘 생기고 머리숱 많으신 분들이 렇게 쓸어 넘기했을 때 이렇게 스르륵 내려오는 그 스르륵 내려오는데 갑자기 비듬도 스르륵 이 내려. 갑자기 찬빗으로 비는데 갑자기 툭툭툭툭. <웃음> 머리 쓸어 넘기는데 갑자기 막. 근데 얼굴은 수치. 강동원. 아좀 색지 않네. 비듬까지 내가 먹어줄 수 있어. <웃음> 이거 머리 쓸어올릴 때는 포인트 있죠. 비 맞았을 때. 비 맞았다고? 딱 젖은 머리죠, 젖은 머리. 딱... 아니 샤워하고 나왔을 때. 그리고 이거는 남녀 불문하고 섹시해 보일 때 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머리 쓰어넘기거나 머리 묶을 때. 아,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자기 배로 본 뿌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겨드랑이에서 그런 성적 매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들도 있어요. 여기 아, 난 그냥 그래. 근데 거의 요즘 꾸미시는 남성분들은 머리에 젤 같은 거나 이제 왁스나 스타일을 많이 뿌려서 이걸 잘볼 수가 없어. 목젖이 설명할때전 이거 섹시한 것 같아요 전 목젖이 좀 없는 편이에요 이게 살이 파묻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없더라고요 내가 더 튀어나왔겠다 음, 나 별로 없어 너너 음. 너 있지 오, 오, 맞아 이거 뭔가 왜냐면 나한테 없어서 신기하고 섹시해 어,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한테 없는데 뭔가 있는 것들 음. 목젖 설명할때 이거에 좀 섹시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남성미가 뿜뿜하는 것 같아서 섹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섹시할 때 남자들이 운동하고 어. 벌컥 벌컥 물 들이킬 때 하면은 멋있어. 상황에 따라 톤이 달라질 때. 아, 막 여자친구한테 자기야 뭐 이렇게 하다가 일 전화 받을 공적. 때. 어 여보세요. 어, <웃음> 어 네. 좀 진지한 대화할 때. 어 자기야 이러다가 여보세요 엄마. <웃음> 오늘 밥반찬 뭐야? 어 알겠어. 오늘 꼭집 들어갈게. 아 저는 안 섹시해요. 아. 전 이거 진짜 섹시하다고 느껴요. 상황에 따라 톤이 달라질 때. 비너 사랑해. 야씨 나 어때요? <웃음> 섹시하죠? 네? 톤이 확 달라지면 다른 모습을 보면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무심하게 문제를 해결해줄 때 예를 들면 뭐가 있지? 그런 거 아니야? 뚜껑 못 따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그쵸? 가져가서 이렇게 딱 따서 도 츤데레 아. 침데레 어. 우리가 박모가 갔는데 입자가 찢었어. 그거 마비치아 그냥 알아서 고쳐줘. 그거 얼마들데 고쳐줘? 아니 역. 어우 멋있어. 섹시하네요. 헉, 그런 거. 너무 높아서 못 꺼내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이렇게 툭딱 치는 거. 그거 인정. <웃음>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겨울이야 이제. 날씨 추워지잖아요. 근데 무심히 그냥 톡 보죠. 아 좋죠 뭐, 뭐 해결해주잖아 섹시해요 그냥 너를 책임져주는거지 아 책임감 섹시한거같아 막 샤워 운동하고 어? 나와서 앞머리 젖었을때 어우, 아, 아, 아, 예 이거 포인트 수건 딱 목에 걸어야돼 이게 근데 그거예요늘 머리를 올리고 다니는 사람이 샤워를 했을때 딱 나와서 딱 머리 내려졌을때 그때 섹시함이 배가 되거든요 머리 수건을 이렇게 타탈해서 거의 말렸는데 여기에 물좀 맺혀있는거 살짝 웨트한 앞머리 그런 헤어스타일 실제로 그렇게 스타일링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음. 젖은 머리. 플러스로 땀에 젖은 모습도 좋고 앞머리가 젖은 것도 좋아. 뭐, 땀에 그게 있대요. 사람을 매력 있게 <웃음> 느껴지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분출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자기 이상형이면 모든 게다 섹시해 보여. 자기 이상형이면 은 뭔들 안 섹시해 보이겠어. 내실을 네 보니까 내가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몇개 있어. 남자들이 엄청 어른으로 느껴질 때. 음, 그리고 음. 이 남자에게서 내가 없는 모습을 볼 때. 어른스러워져 보겠습니다. 남성들이요. 어른스러워지거라. 마지막으로 머리 한 번만 넘기고 엔딩하면 안 돼요? 머리요? 넘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섹시해요! <웃음> <웃음> <제트예요? 웃음> <웃음> <웃음> 뻥치지 마요! 섹시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대성 고! <웃음> <웃음> <끝>. 섹시 최고! 섹시 <웃음> <웃음> <세트> 최고! <웃음>